영화관에서 하는 거라서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영화 보면서 팝콘 먹으러 온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좀 있으면 무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긴장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웃음> 라인 모델이랑 부이랑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웃음> 오디션을 저희가 준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2주라는 기간이 끝나가지고 대날이 왔는데 좀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동안 저희끼리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물론 아쉬운 점도 없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그 무대에서 최대한 잘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라는 기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2주간의 기나긴 과정이 끝나고 이제 대회까지 잘 마무리했는데요 다행히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웃음> 어쨌든 결과가 수상을 해서 좋긴 하지만 영상으로 봤을 땐제 몸이 너무 만족스럽지는 않은 몸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하긴 해요 근데 그게 저의 비포가 될수 있도록 그만큼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더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원래 체지방이 엄청 많았고 2주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2주라는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후련합니다. 몬스터 즈에서 개최한 피트니스 모델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를 이제 처음 경험해 봤는데 지금 8월에 열린 게 이제 1차라고 들었습니다. 9월이랑 10월에 2차랑 파이널까지 있는데 프로님들과 같이 무대에 서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파이널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몬스터짐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대회 준비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잘치를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1등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1등을 하긴 했어요. 스스로 좀 부끄러운 좀 1등이긴 하지만 지금 1차전이었으니까 또 남은 9월, 10월 대회도 잘 준비해서 10월달에는 좀더 좋은 성과 낼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회 준비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웃음> 진짜 <웃음> 그래도 재밌게잘한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몬스터 짐 1기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짐 모델 오디션 참가자 송종원입니다. 8월 첫 대회를 일단 마쳤는데요 대회를 나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100% 만족을 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이기 때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원하는 몸 상태까지는 끌어올리지를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것 또한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코치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렸던 게 PT를 받아왔었지만 이후에 혼자 운동을 하면서 모르는 것도 계속 생기고 몸이 점점 어디가 하나씩 아작이 나는 거예요. <웃음> 그랬는데 이제 준용 코치님한테 배우면서 아, 내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해왔고 이것도 많이 해봐야지 알겠구나라는 걸좀 깨닫게끔 해준 코치님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더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저희 일리기 단체 바디 프로필 찍을 때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덜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조급했는 것도 있었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하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쉬웠는 것 같고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뭔가 여유를 가지고 대회 임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고 계속 저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부족하니까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이 그만둔 게 아닐까 그냥 뭐제 스스로 반성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좀 개인적인 일들을 또 떠벌리는 것 같아서 그건 얘기하는 건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서로의 뜻이 조금 맞지 않아서 생각한 것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거리의 문제라든지 약간 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좀 같이 가기 힘들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점은 오디션 참가하신 분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멋진 영상 같은 거라도 이제 남, 남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2기에서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집중하고 운동에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수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만 좀 지원을 하시고 그런 분들만 좀 뽑아서 1기와 같은 이런 좀 불상사가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